이 사람의 말 속에는 칼이 있는 타지만 악이가 없어 솔직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 이제 용띠 이 둘이 합을 했을 때는 금전의 운이 좀 좋아 이 닭띠랑 용띠 사이에서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 바람을 좀필수 있어 <웃음> 그 다음에 토끼 서로 간에 금전의 여유가 있은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이 둘은 가난하면 못 만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서로가 많이 힘들고 같이 있 머리가 아파 흠을 잡고 조금 타박을 하는 게 있어 둘은 웬만하면 각자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아요 음. 음. 음.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연신단 주연입니다 오늘은 무슨 띠를 준비해 오셨나요? 오늘은 닭띠 닭띠한테는 늘 구설이 따라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오해가 많고요.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닭띠의 예민성, 또 경계성, 이 성향이 사람들이 봤을 때 까칠함, 그 다음에 잔난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설이 존재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칼이 있는 타지만 악의가 없어. 솔직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. 닭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닭띠를 이해할 수 있어요. 닭띠랑 좋은띠. 자, 소띠 닭띠가 소띠를 이끌어 준다고 하면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이것을 매력으로 좀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될수 있지만 소띠한테 강요하면 안돼 닭띠가 이끌어 줘야 돼그 다음이 이제 닭띠랑 음 좋은 게음 이제 용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합을 했을 때는 금전의 운이 좀 좋아 금전의 운을 좀 상승시키는데 이 닭띠랑 용띠 사이에서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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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시선이 이렇게 간다, 이거야. 그래서, 어, 쟤한테 좀잘 보이고 싶고, 쟤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, 쟤 말하는 거에 조금, 어, 쟤도 솔직하네? 나도 솔직한데, 우리 잘 맞아. 닭띠가 뱀띠한테 자기 품으로 넣고 싶은 이 닭띠의 욕망들이 좀 생겨나? 근데 뱀띠가 그게 싫지가 않아. 뱀띠는 살짝 기대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면이 있어서 이성 운이 좀 좋은 운이다. 또 이제, 닭띠한테 나쁜 띠, 뒷띠.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. 좀이 흠을 잡고 조금 타박을 하는 게 있어 음. 그리고 서로가 좀거북해 근데 이둘 사이에서 합의 가능할 때는 서로가 아픔이 있었을 때 둘은 웬만하면 각자 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이제 범띠 이 닭하고 범은 그냥 대화코드가 틀려요 정말 진정한 성격 차이야 <웃음>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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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동업적으로는 좀 좋은 역할을 해요 지킬 건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동업적으로는 맞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이 둘은 우리가 토래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면 싸워 예의를 안 지켜 서로가 그리고 기분 나쁜 말 비아냥거리는 말 아주 그냥 말하는 입을 닫고 싶을 그냥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오고 갈수 있고 서로가 좀 신뢰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미워 자, 닭하고 원숭이, 그리고 닭하고 돼지, 닭하고 개, 닭하고 닭. 이네 가지의 띠를 봤을 때는 길게 가는 건 싫어. 잠깐잠깐 잠깐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친구로서는 지낼 수 있지만 이 관계가 지속되거나 길게, 끈덕하게 갈 수는 없다. 잠깐 시너지를 내서 너랑 나랑 베프야를 할수 있지만 이것이 같이 살거나 뭔가 같이 뭔가 동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망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닭띠를 하면서